우리 한다고 했어요? 이거를? 예! 도시락 먹어도 돼요? 도시락 싸왔거든요 네, 맞습니다. 저 어떻게 되나 그럼 몰 이게. <웃음> 켰어요, 선피디님? 예, 켰어요. 자, 갑시다. 아니 갑시다, 갑시다. 아니, 갑자기 켜달라고 더니뭘 봐요. 제가 오늘 이마트를 지금 가야 되거든요. 빨리 왜요? 갑시다. 왜요? 아니, 아니, 아니, 왜요? 아 이유를 말.. 이유를 말씀을 카드 하세요. 카드 있어요? 어? 카드 있어요? 있죠. 아 카드 있네요. 갑시다. 아, 안녕 마트. 아니 아니 잠깐 잠깐 뭐할 뭐 건데요. 저는요. 쿠키 <웃음> 저, 저 다녀올게요. 제가 오늘 깜짝 서프라이즈 할거 같아요. 제가 오마카세 요즘 꽂혔거든요. 먹어본 적은 없지만 유튜브로 봤는데 제가 오늘 리플라이프에서 오마카세를 할 거예요.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메모장에다가 요리를 다 적어왔어요 네, 차례, 차례대로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디쉬 요리까지 차 디저트까지 준비했으니까 빨리 준비해야 돼 빨리 오기아아 저거구나 이마트 크네요 그래서 진짜 장 빨리 보거든요 항상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호박 이거 그냥 담아요? 어떻게 담아야겠지? 그럼 장을 밥은 적. 고 크다! 대충해 대충 내가 먹을 아니니까 너도 먹어야지 아저 소감을 안 먹어요 잘 다듬은 대파 하나 어, 진짜 멸치라서 침점이 있는 게 너무 크다 음. 찌개두개 하나 된장 된장찌개 양념 된장 고기랑 된장찌개랑 차이점이 뭘까요? 바로 찌는 거랑 고기랑 차이점이겠죠? 자그 다음에 그냥 멸치. 국물은 그냥 멸치 있는 거 말고 다시 태궈합시다 그냥 팩 간단하잖아요 오케이. 왜 체크리스트 보여요? 꿀살 올리브유. 이렇게. 됐어. 자, 그 다음에 이제 닭다리 살 척, 쌍아리? 척상아리야? 척상아리? 척살아리? 아, 처가이롤. 처가이롤 닭다리 쌀살 됐어. 머리 좋아요. 무시하것 같아. 뭐가 더 좋은지를 모르겠는데. 색깔 봐라. 이걸로 할게요. 3 0 정리 네, 번호 치고 요 네, 자, 네. 어디 갔 네? 데 아, 저는 못 버텼 어요. 저이 잠깐 만요. 어, 야몇초 걸어? 그키 차이 킹 처럼 해 볼까요? 여기 사람 많 은데 들어주 세요. 가 <웃음> 왔으니까 힘내를가 볼게요. 너무 이쁘고! 문열 야! 문열 아,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후착후착아유 도착. 도착. 힘들어. 에이비어먹을 세상! 에이비어먹을 세상! 다시 줄게요. 선생님, 죄송해요. 아, 선배님! 자 요리 여기서 할 건데, 좀만 도와주세요. 뭘 도와요? 첫째는 밥을 할 겁니다. 밥이 마태 미도 제국 3인분이니까 참고로 제가 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밥이 몇 인분이 뭔지 모르는데. 씻어. 저 아까 손 씻었어요 선생님이랑 됐다. 두 번만 씻으면 되겠지? 헐 망했어. 정훈이 었어 안돼. 36.2도 네. 이제 마늘 다질 거예요 손안되고 마늘 다지기 스킬 근이 이 꼭대기를 어떻게 자르지? 어, 안 잘려, 오빠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돌려볼게요 한분두분은 그 제가 그렇게 막좋아하진 않거든요 어, 근데 물이 너무 졸았는데 진짜 찌개가 될것 같은데? 어나좀 멋있어 두분 끝냈고요 됐어, 여기까지 뭘... 오케이! 이거 왔어, 야! 뭐라고요? 네, 한번게요 유준아, 너 어? 단호박이 뭔진 나. 단호박 나안 뭐 먹어봤어. 진짜? 어, 나 호박 싫어해. 제껏 아, 걸고? 어. 제고 단호박 먹어본 적 없는데? 제껏 벗기 싫어? 나 컷어? 나 응. 응. 손에 지금 못들었어아 <웃음> 괜찮아 이거 비밀이야 아, 오늘 그 오마카세 있잖아 근데 오마카세 쓰시 응. 말고 한식 오마카세로 아, 엄청 기대된다 나나 어, 나 한식 좋아해 나도 근데 나 요리 오늘 처음 해보는 거야 <웃음> 인생에서 처음 하는 거야? 요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야 왜냐? 집에 안있으까 고추 소스 만들 줄 아니? 안 만들어봤어요 네? 근데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? 내가 여기서 본 거는 다 선배님이 알려주시는 게 없어 뭘 보고 조리를 하려는 거지? 저 도시락 먹어도 돼요? 도시락 싸왔거든요너 쭈마 먹야너 쭈마 먹어! 도시락 먹어서! 미성야 제발! 우리 고기도 있다규! <웃음> 아... 농담 농담 아닌데? <웃음> 손에 <지금 들고 웃음> 아니, 진짜네 손에 지 들고 있는데? 진짜네? 아 뭐야... 아니, 너 진짜 도시락 싸웠어? <웃음> 진짜 싸왔대얘 도시락 싸웠어! 일단 무조건 고추장 2스푼을 해야 그 다음에 간장을 넣겠지? 가진 마늘, 물엿은 한스푼넣도 잘하네요. 언니, 그래, 이거 안치했을 때 나오는 여자들 그 리액션 아니야? 아, <웃음> <웃음> 다음에 이제 된장국 끓일까? 아, 어, 손피님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자, 이거 걷어내고 가진 마늘을 넣을 거고요. 요 정도? 가진 마늘? 거짓말... 거짓포스 넣은 거 아니에요? <웃음> 원래 이 동네가 다진 게좀 있네요. 아니 어차피 단어팟퀴부터 먹일 건데 단어팟퀴부터 먹하면 되지 않나요? 유진아 어? 리플 점심은 어? 4시야? <웃음> 나부채지 마. 이럴수록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단 말이야 <웃음> 요리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? 마치 저를 보는 거 같아요. 그게 뭐예요? 망했다. <웃음> <웃음> 유진아 자, 뭐 하는 거야? 빨리 우리한테 먹을 것을 빨리 손사해. 기다려, 기다려. 아니 그냥 먹을 거. 야 안돼. 안돼. 안돼. 뭐 이거 된 거예요? 뭐가? 지금 이게 된 거예요? 아니, 너네 말해서 오디오 치우라고. 아, 오디오 치우라고 그랬다고? 본인이 한다고 했어요? 이거를? 예? 유진이 형께 그럴 리가 없는데. <웃음> 제가 유진을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<웃음> 유진, 유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차려놓고 밥하는 거거든요. <웃음> 심경에 변화가 생기셨나? 그런데...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... 음. <웃음> 아, 저는 요리를 해... 그러니까 시도했다른게 중요한 거잖아요. 명그렇나설명 음. 어, 근데 오늘... 오늘 뭔가 화장이 네? 바뀌었죠? 어, 맞아, 좀 어두워졌지? 화이 어, 맞아... 어, 뭐야? 대박이다 근데, 근데 지금이 훨씬 나은 거 같아. 어, 대박이다. 나 깜짝 놀랐네? 개취... 개취... 팔레트 바꿨거든. 시도 되이지 닭고기... 구워대제가 뭔가... 뭔가... 뭔가... 마가 뭔가... 뭔가... 뭔가... 뭔가... 뭔 보이겠다! 보이겠어! 어떡해! 유교보이? 어나 유교보이에요 유교보이? 저... 저 유교보이? 저도 어. 유교보이라 어, 우리는 또 여름에 어. 또 긴팔 긴 바지 있거든요 어, 절대, <웃음> 절대 안 보여준다 편한다! <웃음> 편한다! 잘한다 우리가 4명이기 때문에 4명! 좋아요! 어! 언니 손으로 해요? 안 들어와요? 음. 괜찮아요? 어! 음. 마, 지금 감가로 위협으 역시, 역시 강원도 태백 출신의 <웃음> 이런 러프함! 이런 거 너무 좋아요! <웃음> 그럴 거 같은데 누나? 진짜 미친 같은 정훈아 너가 뜨거, 뜨거, 어. 이거 뜨거우니까 어 뜨거우니까 뭐 물어줘야 되나? 가위가 어디 있을까? 아니, 이거 유진이의 오마카세라면서요? 아 이거요? 네 이거 불왜또 이렇게 해요? 아 모자라 쭈쭈어들었어 자, 이제 놀 동안 뭐 했어? 조용히 해, 앉아주세요 빨리 어디 앉으시래? 저기요 손님들 이자로 앉아주세요. 근데 왜 이렇게 손님 책상이 더러워요? 네, 원래 그래요. 음악 카페 랑아 원래 셀프예요 손님이 여기 하는 거예요. 아, 살까 봐. 알바생이에요 아, 이렇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게이게요 이거 그 일회용 접시가 없어서 손으로 으세요 <목소리> <사는구나. 색깔> <웃음> 어머 내 요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? <웃음> 내 요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? 뭔데 이거? <웃음> 나 혹시 맛집인가? <웃음> <웃음> 이거 먹을게요. 제가 먼저. 아 뜨다. 너무 짜다. 짜다 아, 했잖아. 근데 여기다 불닭볶음면 소스 맛있을 수 있어. 아니 언니 짠데에더짠 거를 넣으면더 짜져요. 물을 넣고서 살짝만 뿌리지. 그럴까요? 단호박 맛있어! 단호박 실패하고 그건 진짜 손이 없는 거예요 단호박 <웃음> 점수 좀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십점. 오 90점 네. 네. 된장은 솔직히 한 스푼에 되잖아 훨씬 맛있다 <웃음> 여러분 두부 좋아하세요? 아좋아죠좋아죠 싫은데? 음, 좋아해요 그럼 두부는 아, 싫다고요 자 그럼 두부는 <웃음> 썰어먹는 거에요 올리다에오유니왜 이렇게 푹푹 퍼지? 자꾸 왜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 물어요? 이제 이거 좀 쪼리면 되는 건가? 미소 된장국이에요 미, 오 미소 된장국 미소를 오, 위한 미소, 미소 된장국 오, 고등학교 때 별명이었어요 <웃음> 자 이거 됐거든요? 이제 꺼주세요 아 이거 초연고추 초연구청... 음. 아 맞다 깜빡했다 미안해 자 잠깐의 수다 타임을 좀가집시다 제가 오늘 11시 반에 와가지고 오, 카메라 조심하세요 네 11시 반에 와가지고 어머 이야어 머리도 났 털털해 털털해, 털털해. <웃음> 유진이 털털해 그래서 11시 반에 와가지고 장다 보고 방에서 이거 제가 다 들고 왔어요. 아 진짜요? 네. 설거지 때까지 내가 걸리잖아? 나 진짜 리필 폭파할 거 같아. 오 폭파해. 아, 설거지 걸어 어, 뭐 해요? <웃음> 어. 이제 항당 맛보기로 다섯 조각씩만 드실 수 있어요. 오. 자 미도는 여섯 개 드릴게요. 아 얏어. 저 고추도 주실래요? 아, 네. 고추라고 뒤로. 어? 뭐라고? 아니 아니 왜왜왜 이게 맞지? 나도 고추러 어버야 나도 고추러 오데 요리 이름이 뭐예요? 닭꼬치왜 고치 때이 없어요? 이거 뚫어도 세요 아니 왜 질문을 내가 말해요? 뭐하어요 <웃음> 요리 이름이 뭐예요? 궁금해요 닭꼬치 왜 닭꼬치에 꼬치가 없어요? 그건 편견이에요 <웃음> 오 그죠? 꼬치에서 빼면 이런 모양이다? 원초적인 음식이네요? <웃음> 여러분들의 편견이에요 왜 닭꼬치에 꼬치가 있어야 돼? 그냥 닭볶음 아니에요? <웃음> 말대꾸하지마세 마세요 네 근데 <웃음> 여러분 된장국은 기대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요? 제가 하고 싶은데 대로 뱃살 한거한 개만 줘한 개만 줘 셋은 어. 하나 어. 어. 먹어 아. 어. 맛은 숟가락이 없어서 <웃음> 뭐야 이게? 약간 맥주가... 두부가 살아있다면 두부들의 목욕탕 같은 느낌이야 <웃음> 그죠? 두부들의 목욕탕 같은 느낌인데요 유진님? 그냥 죽이 주는데로 드세요 오 화났다 아, 화났다 아 이것도 찍어주세요 밥 너무 잘했다 그렇지 밥. 밥 진짜 대박이다. 아, 진짜? 어, 밥이 잘 됐네. 어, 밥 너무 잘 됐다. 된장찌기가 음... 어, 망하지? 아, 아, 근데, 근데 나쁘진 않아요. 먹어볼게요. 네. 야 저기 불닭 소스 넣은 게더 맛있었을 것 같아. 우와 개맛없다 미친. 아니 뭐, 근데, <웃음> 아 미도가 표정을 내지 못하네. 못 먹겠어요. <웃음> 어때 어때서? 미도 그때 유튜브에서 나온 게그너 된장찌개 아니야? 네, 신야하죠 이게... <웃음> 신기하죠. 신기하죠 이렇게. I love it. I 이렇게 e it. I love it. I love it. I love it. I l o 진짜 it. I love it. I love it. I love it. I love it. I love it. I love it. I love it. I love it. I l o 어. 열정은 높게 사요 제가 진짜리 네. 진짜 너무 예뻐보여 맞아맞아 어, 모습이 너무 예뻐보여 근데 앞으로 요리는 그냥 시켜먹자 <웃음> 유진아 유진이 없다고 지금 하는거야? <웃음> 네 <웃음> 밥이 제일 맛있구나 밥이 밥이 진짜 맛있어 밥이, 밥이 달아? 이거 뭐야? 고시까래 쌀이야? 응 <웃음> 밥이 진짜 맛있어 아니, 아니, 근데 된장찌개 소스를 썼는데 왜 맛이 없지? 소도 찍어줘요 된장찌개 양념 아니 데 근데... 이거 양념을쓴거예요난 이게요 네? 그이기아 어제 <웃음> 아, 아, 왔구나 <웃음> 유진아 너무 맛있어 기대 진아 유진아 나 지금 나 혼자 두고 다 먹고 있어 아가 진짜 오. 딱 봐도 불안시만가다 아, 네? 네? 뭐, 네? 날짜 잡을까 뭐 어떻게 뭐, 매일, 소가? 매일, 소가. 아, 내일 로적 양유급 이 여러분 오늘 메소고기 처가이로를 사왔어요. 처가 이론이 뭐예요? 그처각집에서 음. 많이 쓰는 거예요. <웃음> 맞아요? 근막을 제거를 할 건데. 그 근막이 뭐죠? 근육이죠. 근육의 막 아닐까요? 요리는 그 뭔가요? 처가이로를 <웃음> <웃음> 주는 대로 드세요. 오 오. 마늘 좋아. 마늘, 마늘 너무 좋아. <웃음> 좋아요. <웃음> 맞아요. 씨발 아, 내가 먹고 싶네. 참아 <웃음> 나 정말 참. <너무 삶피잖아. 웃음> 아 이거 누구의 심장 같아요. 제 꼴의 어, 심장, 심장. 요 같아, 구미호. 구미호. 구미호. 자, 이제 올려보겠습니다. 우와. 와, 소금하긴 하다잉. 일부 있습다 네네. 저거 잘 안하나요? 네. 어? 왜요? 할게요. <웃음> 오늘 근데 약간 좀유이 그 많이 늘겠다, 야. 근데 소고기는 이유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저희는 네. 야생 동물이 아니죠 아, 시켜먹어야지, 시켜먹어야지. 앞으로 교훈을 얻었습니다. 그냥 나대지 말자 나 조용히 살자. 열정을 적어놓겠어요. 열정 열정만 보고 음식을 평가해주세요. 와이드요? 아 그렇게 되면 풀농가들 다섯 살짜리 아기 할테맞은줄알고 근데 이렇게 할게요. 했... 내가 약하게 했어. 고기가 춤추게 했어. 익지 않고 미안해. 중도에 아, 먹지 말고 되 웃기 왔네. 맛있어 보여. 유명하고 나 지금 우와해. 되게 우와해. 오고 왜지지 마세요. 그럼 어떻게? 그럼 요게요? 요와진 존나 맛있어 보여. 진짜. 우와해. <웃음> 야, 야 소고기가 소고기 이렇요 아, 오고고가 오구, 좋아요. 아니면 진짜 직설적인 게아적인 좋아요. 아, 좋아요, 아 진짜. 아, 이 뭐, 고기를 한 거예요? <웃음> 아니, 이 소고기의 추억이 보인다고요. 레오래요, 레오. 네? <웃음> <레오래>? <웃음> <웃음> 소고기 추억인 건데, <뭔데>? 소고또뭐 <웃음> 하냐? 아니야, 날개가 할줄모 다시 다 같은 거야? 그냥 소고기의 그냥... 추억을 느껴봐. 소고기가 <웃음> 이 근육으로 멀리 있는데. 소고기 추억이 없다? 왜안 씹어? 너안 씹지? 소고기는 <웃음> 왜? <웃음> 솔직히 말하면 되니까 맛없어요. <웃음> 소고기가 맛이 없을 수가 있나? 엄청나거든. <웃음> 소고는 아, 근데 정성이 들어가서 너무 맛있어. 요 <웃음> 자 이제 디저트 드릴까요? 디저트 저도. 저도. 저도. 저도. 저도. 저도. 저저 저도. 저도. 저도. 저도. 저도. 수 있는 거예요. 저도. 저도. 저도. 저도. 저 나 삼켰어요 한... 그러니까 아쉽다가 안 시켰어요? 나 진짜 살면서 먹은 거 중에 제일 맛 없어요 소고기가 어떻게 이야지 진짜로 나 궁금해서 그래 이렇게 할 거면 잘게 해가지고 아, 덜지기게 해야 돼요 원래 이런 건 국거리용 아니야 이거? 여기 마늘 제일 맛있다 어, 진짜 마늘 고추 맛집 근데 언니의 정성으로는 정말 만점 드리고 싶어요 저도요 요리 원래 안 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가능성으 봐야 돼요 저는 앞으로 물안 묻히게 하고 싶은데요 저도요 네 제법 그걸... 명심해 응. 절대 돈 많이 어, 버는 거 앞으로 우리하거가 다 네. 하겠네요. 본인이 본인이 하셔도 되고 이제 돈 많이 벌어서 고용하셔도 되고. 아니, 아니 고기를. 형 고기 굽는 거 아니에요 그냥? 그죠? 형 어. 제가 디저트 만들어왔어요. 진짜 언니 만든 거예요? 산 거예요? 만었지자 아, 드세요. 어. 어 아이스크림 있네 이거 제가 프라이팬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로 드는 짜 지랄이다. 지금 <웃음> 나도 오마카세. <어마어마한 웃음> <웃음> 유진가 이잘 만들었겠는데 아 <웃음> 제가 열심히 요리 공부해서 다시 미 컨텐츠를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. <웃음> 네. 미안하다 유진아 오늘 다 먹었다. 오늘 유진이의 오마카세 코스 요리 중에 어떤 요리가 제일 맛있었나요? 팥 <웃음> 마늘 마늘 고추 이런 거 아이스크림 먹어봐 아주 맛있어 그래. 음. 근데 아이스크림도 아이스 약간 <웃음> 맛이 그러니까,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달 거면 딱 달고 바닐라 향이 날 거면 바닐라 향이 나야 되는데 <웃음> 이게 이미지의 중요성입니다 <웃음> 사다 나온 아이스크림 퍼져도 맛이 없대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, 제가씀드릴요한번봐 내가 요리학원에 다녀요. 그래, 너가 다녀, 너가 해 내가 빨래할게 자, 이제 저희 이렇게 했는데 청소는 제가 안할 거거든요 <웃음> 저희가 게임으로 할 거예요. 음, 무슨 게임이요? 왕 게임이요. 왕 <웃음> 게임? 아니, 다큰 성인 남녀들끼리 해서 왕 게임 정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런 <웃음> 거. <웃음> 그래서 한 명이 좀 하면 그러니까 두 명? 한, 한 명은 걸어가다 한명한명이가또 이거 하찮은 사람이 걸리는거이지 지난번에 그랬거든. 거. 어, 나너 걸리면 진짜 안 도와줄 자신 있어. <웃음> 1번은 마실 것좀 갖고 오고 앞접시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네가져갑겠습니다 1번 2번 모텔에서 브이로그 찍어 <웃음>